농약을 안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아직까지는 그 황을 일주일 간격으로 한 번씩 치는데 아직까지 깨끗해요 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치신다고요? 예. 네. 무슨 황을 치세요? 아즈모MG 부성바이오 아즈모MG 제품이 비용적으로도 한 50% 정도 비용 절감이 됩니다 가격, 가격 자체가 가격 자체가 어 좀... 25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비용이 시중에 나와 있는 유황의 제품들과 가격이 한 50%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요 유황의 함량은 네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어, 유황인데 유황 냄새보다는 소나무 향 냄새가 훨씬 많이 나는데 이야, 이 소나무 향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나무 추출물 송진액을 20% 넣어서 전착제 역할을 또 하면서 충해또 기피현상까지 같은 그런 목적을 해서 저희가 아주 뭐 액상에는 소나무 추출물이 들어 있습니다. 네, 저는 지금 충남 예산에 한 토마토 농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 토마토 농장은 농약을 한 방울도 사용하지 않고 지금까지 농사를 지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농약 한 방울 없이 이렇게 토마토를 잘 키우는지 오늘 그 비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약은 1도 안 넣었다면서요? 네, 아직까지는 농약 한번 쳐보질 않았어요. 아 그럼 뭐 유기농이에요? 유기능은 아니고, <웃음> 유기농은 아니고, 저는 나름대로, 그, 치는 게 있고 하니까, 될수 있으면 농약을 안 쳐요. 아, 근데 농약 안 치기가 쉽지 않잖아요? 글쎄요. 그런데 저는, 보시다시피, 아직까지 농약칠 단위는 아니잖아요. 토마토 자체, 자체가. 보시다시피, 토마토가 이게 잎이 두툼두툼하고, 아직까지 뭐, 이. 예, 아, 잎이 두툼해진다. 예, 예. 예. 음. 음. 아, 대공 굵기도 굉장히 굵은것 같아요? 예, 동화도는 저희는 아래에서부터 아래는 가늘다가 위에 올라오면서 굵게 올라가요 아래 어, 얇은데 예, 위에 올라가면서 굵어지죠 올라가면서 예. 굵어진다 농약을 안친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이, 있다기보다는 하여튼 뭐 여기 저는 여기 황을 많이 썼어요 황을 많이 쓰고 농약을 안썼셨다 예. 어, 황이 농약을 대신하나요? 글쎄요. 대신 했는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그 황을 일주일간에 한 번씩 치는데 아직까지는 깨끗해요. 황을 일주일에 한 번씩 치신다고요? 예. 네. 무슨 황을 치세요? 아즈모MG? 아즈모MG? 예. 네. 그리고 언제부터 치셨어요? 한 서너 번 쳤어요. 그리고 그 황을 관수로도 주고 연면시비도 하고 아, 두 가지 방법을 다쓰셨구 네. 아. 그럼 작년에는 쓰셨어요 안, 쓰셨어요? 안 썼어요. 그걸 쓰다 보니까 이뭐 해충이 대들지 않는 것 같아요 밭에서 찾아볼 수 없어요 작년에 같은 경우는 지금 이때 나비가 좀 더러더러 보이는데 올해는 나비를 볼수 없어요 이거 황 때문이다? 그런 것 같아요 그걸 치고 나서는 아직까지는 그런 게 없으니까 음, 과는 어때요? 과? 과는 작년보다 올해가 훨씬 낫어요 어... 아유, 과가 진짜 엄청 열렸네 과가 엄청 열렸어요 지금 보니까 지금 현재 제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거의 80%가 일본 과만 나와요 80%가 일본 과? 작년에는? 작년에는 한6 7 0 많이 나오면? 네, 올해 가 과가 많이 커졌다고 봐야죠 <웃음> 그냥 드셔도 돼요 야간했으니까 아직까지는 아농약을안 치신 이유가 뭐예요? 칠 이유가 없잖아요 병균이 없는데 아 지금 방금 딴 토마토인데 이게 지금 농약을 한 번도 안친 그죠? 네. 진짜 보기 드문 토마토입니다, 그죠? 요거 음. 맛을 보겠습니다. 맛은 어떤지? 어우 달아. <웃음> 달면서 안에 그 향이 토마토 향이 확 나는데 또이 껍질이 단단해요. 아니 어떻게. 약, 농약을 한 번도 안 치고 이렇게 맛있는 토마토를 만드실 수 있어요? 글쎄요, 뭐, 뭐, 다른 거 모르겠어요. 저는 뭐, 황 뺏기 넣은 게 없고. 황? 하여튼, 응. 예. 그리고 뭐, 또 비료야, 조금씩 안쓸수 없는 거니까. 아, 비료 좀 쓰시고. 예. 농약을 한 번도 안 쓰시고 예. 지금 만드신 거죠? 예 야, 그럼 이거 가족들도 먹어도 되고 아무나 그냥 마음껏 수... 먹을 수 있겠네. 예. 이야. 요렇게 농사를 져야 되는데, 앞으로. <웃음> 그죠? 그래야 되 네, 그게 마음대로 된 <웃음> 거지. 네, <웃음> 제주가 좋으셔요. 예? 네? 어느 제품이라고 얘기는 않겠지만서도, 네. 그전 제품은, 이 물에, 이 녹혀서, 이 밑에 관, 수를 했는데, 네. 이 녹지 않다 보니까, 호수가, 찌꺼기 때문에 호수가 다 매요. 아. 그래서 그, 그때는 연면 시비만 했었는데 지금 이 제품은 물에 잘 녹으니까 그냥 넣고선 해도 다 소화를 돼요. 그게, 그게 뭐예요? 아, 아즈모 MG요. 아즈모 MG? 예. 네. 그거를 물 얼마에 얼마씩 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쉽게 우리가 지금 현재 여기 열두 동인데, 네. 현재 제가 한번쓸 때마다 여섯 봉 넣어요, 여섯 봉. 그러면은. 두동에한 봉. 두동에한 봉? 예. 네. 한동몇 평인데요? 한동이 150평. 150평? 많이. 네. 어... 잘 녹네요? 예, 네, 잘 녹아요. 어. 뭐다 이러니까 안 막힌다? 예, 네, 안 막혀요. 이게 음... 전부 다. 물량이 적은데도 다 녹네요? 예, 네, 다 녹아요. 예, 아, 조금, 조금 있어도. 아, 유기농업자잖아요? 이것도. 기존에 저희 농가사장님께서 유황제품을 쓰셨는데 어, 함량이 유황함량이 기존의 제품들은 20% 였었어요 근데 이아즈모 m g 는 유황함량이 80% 제품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균효과가 굉장히 더 뛰어나겠죠 그래서 농가사장님한테 제품을 권해서 사용을 해보셨는데 현재까지 농약은 전혀 사용하지 않고 잘 재배를 해주시고 계세요 그리고 바닥에는 아그로솔포라고 해서 유황 99.5%짜리 함량의 제품을 바닥에, 밭 정식 전에 밭 만지면서 한 포씩, 봉당 한 포씩 바닥에 기비를 넣었고, 그외 주기적으로 일주일 간격 정도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아즈모엠지 수화제를 관주를 하셨고, 그렇게 해서 재배를 하고 계십니다. 부성바이오의 아즈모엠지 제품이 비용적으로도 한 50% 정도 비용절감이 됩니다. 어세요 가격, 가격 자체가. 가격 자체가, 어, 이, 좀... 스물다섯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비용이 시중에 나와 있는 유황의 제품들과 가격이 한 50% 정도 가격이 저렴하고요. 유황의 함량은 아네배 가까이 높기 때문에 가격 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좋다고 하죠. 가격은 저렴하면서, 어, 효과는 극대화되어 있는 그런 제품입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는 유황 제품들이 문제점이 뭐냐면 찌꺼기가 좀 많이 남습니다. 그래서 여과기가 막힌다거나 점조고스가 막힌다거나 그런 현상이 좀 있었는데 이아즈모 엠지 같은 경우는 정말 물에 녹이면 그 순간 잘 녹습니다 그래서 찌꺼기나 여과기에 막히거나 점조고스가 막히는 그런 증상이 없어서 사용하시는데 비용적인 면도 굉장히 절감이 되고 어 살균효과도 굉장히 뛰어나면서 사용하시는데 불편함이 없는 그런 아주 좋은 제품이라 제가 권해드렸습니다 점적고스안 막히나요 사이네안 막혀요 아, 기존에는 많이 막혔어요? 그전에 막혔죠 많이 벌써 물 주면 여기 올라오는 게, 이는 걸. 저기, 그전 거는 이게 막히다 보니까 하얗게 점점 묻어요. 그러면, 근데 현 지금 이 아지모 MG는 이, 그게 없어요. 그거는 뭐예요? 이거는 아지모 MG 액상이에 액상. 그럼 아까 거랑 뭐, 어떤 차이가 있어요? 아까 건 수화제니까 그거는 저, 관수로 넣고 예. 이거는 연면시비로 아 연면시비 그 액체로 되어 있어요 네한 예. 어. 병에 몇동 치시나요 스물 탄말 스물 탄 말에 한명한명어 예. 예. 그러면은 한 동을 쳐요 아니요 스물 탄 말을 가지면은 열동 정도 쳐요 아 이거 연면살법 네오 예. 아. 예, 이건, 이건 뭐액상이렇게뭐 녹고 뭐할 거 없죠. 이건 그러네요. 그냥 이거는 다 저기 되니까. 이건 뭐 그냥, 그냥 녹네. 예, 이건 뭐녹녹 음, 음. 녹으면 이게 어차피 녹혀서 병에 들어가 있는 건데. 음. 기존의 유황 냄새는 좀 굉장히 좀 역하죠. 네, 역해요. 방귀 냄새? 유황 예. 냄새는 뭐 이런 냄새가 예, 역한데 이거는 그 아스모 엠지 액상은 향을 한번 맡아 보시면 솔향이 예. 예, 굉장히 기분 좋은 솔향이 납니다. 이건 마타봐야 아는 거기 때문에 <웃음> 어, 유황인데 유황 냄새보다는 소나무 향 냄새가 네. 훨씬 많이 나는데 이야, 이 소나무 향이 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소나무 추출물 송진액을 20% 넣어서 전착제 역할을 또 하면서 충해 또 기피현상까지 같은 그런 목적을 해서 저희가 아주뭐 액상에는 소나무 추출물이 들어있습니다 그럼 이게 지금 전착제까지 하면 네. 옆면 살포할 때 딱딱 네. 딱달라붙겠네 그렇죠. 아, 그리고, 그리고 이제 기존에 저희가 뭐 살충제나 아. 어, 농약이나 영양제를 하실 때 전착제를 혼용을 별도로 구입을 해서 하시는데 음. 이 제품을 사용하실 때는 별도의 음. 전착제를 구입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야, 이거 뭐 농민분께서 직접 사용해 보시고 농약 한 방울 안 쓰시고 지금 농약 네. 그 토마토 농사 하신 거잖아요, 예. 그죠 예. 이거 뭐, 뭐 믿다했지 말다지 모르겠지만 진짜 농약 한 방울도 안 썼다니까 저희가 믿어야죠, 그죠그죠 예. 그죠? 그건 뭐 본인들 생각해야지. 나난 쓰지 않았으니까. <웃음> 네. 아, 내가 쉽게 이거 써가면서 내가 장부정리도 했는데 거기 농약이라는 숫자는 지금 현재 장부에 농약이라는 숫자는 없어요. 네. 아직까지는. 그러니까 지금 유황만 갖고도 농약 없이 농사를 지을 네. 수 있다는 걸 몸으로 보고계시는 네, 거죠? 네, 맞습니다. 야 신기한 농법입니다. Here we go!